저 <웃음> 창조 때, 이제, 한 가정을 통해서, 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주님이 주신 게시를 기초로 해서 서로 거기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먼저, 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버지 뜻에 복종을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와가 넘어진 것을 보면 그 일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실 첫 창조 때 계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수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재창조된 사람들에게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에에서서 처음부터 말씀, 재창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제 첫 창조와는 달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불순물이 들어갈 수 없는 세계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지금 그 나라가 온전히 오기까지는 이제 그 불순물이 섞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는 기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웃음> 구약에는 국가 교회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했는데 신약에는 이제 국가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없어졌고 이제 교회가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 6절 19절에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거기에 토대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교회에 대한 그 예표적인 일들이 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토가 직접 다스리는 세계는 그리토가 오시고 나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그리토께서 직접 오시고 나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사회가 이제 교회인데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들이 그런 일에 이제 사역을 맡아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 되심을 그 성신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사장 1절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그래서 그 일치되는 생활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 이하부터는 그그리도 안에서의 그 일치된 생활을 그,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그리도그리도 안에서의 새 생활을 어떻게 행해 나가야 되는가, 4장 17절부터 계속 그 일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김홍준 목사님은 5장 1절부터 그 이제 가정에 대한 교훈 앞서서 그그 그 5장 1절부터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5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교인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 <웃음> 일치된 생활을 할때 어떻게 하는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 빛에 빛이라는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쓰셔가지고 그그빛 가운데서 에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웃음> 그, 열매 없는 일에,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옛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 그, 어중이, 떠중이들을 다 불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해명해서 가르쳐 주진 않았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 비유를 해설해 주셨잖아요. 이 교회가 그, 세워지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렇게 이제 나타내 보이시는데, 교회를 통해서는 이제 교회 질서 속에서 그것을 누려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책망도 하고 서로 책선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고 그런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참여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혜에 대한 이미지를 써서 말을 하다가 우리가 잠언서 볼때 살펴봤지만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세상적인 언어를 그 쓰셔 쓰셔서 말씀하신다고 할때그 말이 그 세상의 언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성화된 언어로 주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냥 꽤 있게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지만, 그, 뭐, 손해를 보지 않고 꽤 있게 잘 살아가는 걸 지혜라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목적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 그 지혜를, 빛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고, 그 지혜를 이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신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웃음> 세상을, 아, 저, 세월을 아끼면서 성신의 충만함으로 나가라고 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고 <웃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차 복종하라. 어, 그니까 5장 1절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마지막 20요 우리 본문 바로 앞 부분 5장 21절까지에서는 복종을 얘기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랑과 복종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사실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아담 안에서, 타락한 아담 안에서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그 사랑을 서로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 죄에 있는 모양을 죄 없다고 하시고, 어, 청결한 처녀와 같이 여겨서 혼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당신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다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는, 이게, 그 사랑이 기초하지 않으면 부부, 정상적인 부부로서 빛을, 빛의 열매를 드러낼 수도 없고, 어, 이제,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성신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어, 남자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 서로, 이제, 원래 가정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없어지는 제도잖아요. 없어지는 제도이니까 우리가 없어진 제도 이후에 남아야 될것그 영원성이 있는 것들을 붙잡고 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그 빈자리를 서로의 약점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배우자를 구,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막상 저, 저 연애할 때는 그걸 못 보다가 이제 사, 살다 보니까 그게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싸움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 그 이제, 서로 좋았던 것, 그 도파민, 뇌, 뇌에서 나오는 그 엔돌핀 같은 도파, 도, 도파민은 얼마 가지 않아요. 서로가 이제, 약점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에 이제 반감해가지고 확 줄어들어. 그러다가 이제, 그냥 원가족한테 배운 그런 인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상대적인 것, 그런 것좀잘돼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생활을 끌고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가족에서 문제 있는 걸 많이 봤던 사람은 그 깨버린다. 고 세상 사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을 한다고 할 때는 서로. 약점과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주님께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것이 넘쳐서 상대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까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상대에게 요구되는 게 있으면 벌써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는 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기주의가 들어 자기가 어떻게든지 지금 유익을 보려고 취했는데 그 유익이 안 되니까 이제 싸움이 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혼인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려서 그걸 가득 채워가지고 흘러 넘치게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걸 전달하게요데 <웃음> 어떤 목사님은 뭐 그런 이제 부부, 관, 부부 관계를 정원에 비유해서 말을 했는데 그참 지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들어 보니까 <웃음> 정원을 잘 가꾸려면 정원의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게 하고, 가꾸려면, 잔디도 있어야 되고, 꽃나무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밑거름을 주는 걸음이, 걸음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해. 요 근데 그 걸음의 일을 서로, 어, 합력해서 치워가면서 꽃향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서로 미루다가, 그 정원은 엉망이 되어버려요. 이 그러니까 꽃향기를 서로 생각하면서 서로 돕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 서로 무거운 짐을 그 향기 맡기는 좋지만 그 걸음 더미 냄새 맡기는 그 치우고 그렇게 하기는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건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로서 그 걸음 더미 같은 게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 그 걸음더미 보고 찡그릴 게 아니라 서로에게 있는 그 꽃향기 나는 그리 또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부분을 보고 그 걸음더미를 이렇게 다스려 가요. 그래야 서로 어 이제 정원을 그잘 가꾸고 그 정원 아래서 그 부부 생활을 아주 잘할수 있다. 근데 그 그게 굉장히 이제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서로 걸음냄새 나는 존재들인데 서로 욕구만 있으면 이기적인 욕구만 있으면 절대 그, 그 사랑을 구현할 수 없어요 그게 그걸 다 아시니까 주님이 신이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그걸 누려가라고 요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그런 앞의 내용이 전제되지 않은 부부관계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서로 장점을 자랑하고 그거 보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과시할 게 아니고 서로 연약한 점을 끌어안고 가려고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어야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몇번 해보다가 똥 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서로, 내똥 치기도 바쁜데 서로의 똥을 쳐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하면 그 가정이라는 정원이 똥 냄새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걸음 냄새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게 비단 여기 부부 관계의 예가 아니라도, 다른, 보면,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갈라데아스 6장에도 보면, 다, 다, 다른 사람이 시험드는 걸 보면, 너도 시험들까 조심, 조심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걸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의 그, 서로의, 서로가, 그 꽃향기를 찾아가는 그런 행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는 서로 싸울 것밖에 없어요. 서로 그것이 앞, 앞장서지면, 뭐, 단 1분 1초도 서로 같이 할수 없어요. 사실 혼인이라는 게 우리가 혼인 예식에 대한 그 서약에 대한 내용으로 봤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긴 한 것인데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끝까지 책임을 줘야 되는 거지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그걸 끝까지 잘 취해 가려고 해야지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건할수 없어. 예. 그러고 지켜 놓고 그, 그렇게 사, 살면 되겠냐?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 서로 그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 스스로 할수 없으니까. 어,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할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쫓아서 살수 있게 원하는 손, 손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데 그런 탄식 속에서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행보에 나가게 되는거지 부부간에 그, 그것이 돼야 이제 이, 이 여기에 말이 이제 하나하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거지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그쪽 부분부터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사도는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피차 복종할 것을 가르친 다음에 이 도리를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교회 지체들 간에 서로 가져야 할 순결과 빛의 행실과 지혜와 근심과 복종을 가르친 바울은 가정도 그런 터위에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사실 그런 덕들이 가장 긴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사도는 앞에서 한 교훈을 함축성 있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하여 가르치시기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토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토께 복종함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양과 동일한 수준의 사랑과 복종을 발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질의 사랑과 복종을 발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도의 사랑은 상대가 빈약하고 쓸모없다고 해서 버리거나, 또 두드려 부수지 않고, 건설하여 본래의 존재의 의의를 그, 환유하게, 이게 환유라는 말은 잘안 쓰는 말인데, 주의를 둥글게 애워싸게, 그 빛이 말이요그 상대에게. 상대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본분을 잘 취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헌신을 다 해가야 돼. 사실,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어, 지닌 사랑을 남편은 아내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제 약의 머리니까 그 책임이 남편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난안 받았으니까 난못 줘. 이러고 이제 버틴 길수 없잖아요. 못 받았으면 먼저 받은 아내를 따라가는 게 죽지 않는 길이지. 이게 그 어두움 가운데서. 살수 있는 길을 아내가 알면 아내를 따라가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길도 모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다 지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 버리고 그리고 그냥 나가보면 뭐 틀림없이 그건 죽는 거예요 <웃음> 남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 순종하는 것 같은 동질의 주치, 그 순종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무슨 악을 행하더라도 복종하라는 맹목적인 복종을 여기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 순종하려면 먼저 남편이 그리스도적인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내는 교회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그리스도적인 순종을 아내 지도를 하지 않는데 그 따라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은 없는 거죠. 지혜롭게 이제 그 내가 뭔다 아는 사람이라도 지혜를 써서 상대가 그 죄성을 발휘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알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지. 그게 그게 빛의 열매죠. 그게 지혜로운 일이고 그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우리를 일일이 그냥 저 처음부터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뭐가 잘못됐다고 밟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주는 게 은, 이런 은혜다 하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다 알고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성경 정독에도 보셨죠. 아브라함이나 로시나 얼마나 그 의인들이라고 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걸핏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 위기 때또 오셔서 다 당신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또 안내하고 가르치고 하시죠. 이제 그런, 그렇게 해야 돼요. 강작을 하고, 주장을 하고, 내주장을 하고, 강요를 해서 주님, 저, 주님이 아브라함이나 롯을 인도하시지 않았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랑을 알면 서로 강작을 하고 주장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빛을 보여주고 그 함께 같이 누려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면. 이게 이따가도 보겠지만, 근데 이제 교회는 가정과 달라서 칼의 곤세가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일로 와. 해가지고 교회 뒷마당으로 가서 펼 수도 없는 일이고, 패서도안 되는 일. 뭐라고 말만 잘못해도 이게 큰 소리를 내도 난리가 나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신원해 주시라고 주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웃음>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고 그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참 지혜롭게 맹목적으로 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나의 착한 행시를 보고 주님, 혹시, 또,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기대하고, 그, 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언약의 머리로서 일을 하고, 언약의 머리로서 일을 못하면, 아, 나, 남편이라도 아내를 쫓아가요. 그래서 뭐 사사 드보라의 얘기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 또또유닉의 <웃음> 로이스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남편 얘기를 안 하고 한 것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웃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순종하려면 먼저 남편이 그리스도적인 지도를 해야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아내는 교회적인 순종을 해야 합그데 그리토적인 순종을 하려면 본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기는 딱 닫혀있고 그 들은 풍월로뭘 하려고 하면 안돼 주님과 끊임없이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그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했어요. 그 선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완전 성화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실제 그, 그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또 말씀을 전한 자로서의 책임도 있고 받은 자로서의 책임도 있으니까 내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이루어간다고 요 그냥 그걸 숙명론적으로 기계론적으로 그냥 아예 나 선택됐으니까 나 구원될 거야 나 예수 믿으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과 같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도 아, 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손자 노릇해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만하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그 저기 주님의 선택과 그 언약을 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긴장하고 늘 살피는 거죠. 그 그런 그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먼저 맺고 아내에게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아내와도 인격적인 교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거기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의 특징이 생활 속에서 그냥 보이는 거야. 그냥 알지만 안 해. 절대 안 해. 말씀이 선포돼서 분명히 들어서 알지만 생활 속에서는 안 한다니까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안 맺고 그냥 말을 해버려. 말을 하고 행동을. 배려하고 자기 희생하고 그리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헌신하고 이러고 그 상대가 서는 일에 상대가 환유하게 그냥 그 환유라는 게그 사람 주변에 빛이 확 드러나도록 그렇게 잘 서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남편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어제보다 난 오늘이 있어야 되고 오늘보다 난 내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영화로운 상태로 나가는 거지. 그게 이제 그리스도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죄 있는 존재인데 그 사랑을 입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걸음더미가 나한테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벌써 이제 깨지는 거죠 주장하고 지적하고 지적질하고 <웃음>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다음에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와 어버이와 자식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여기서도 복종을 가르쳤지만 덮어놓고 복종을 가르친 게 아니고 그리또 안에서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를 그 부모가 가르치고 교훈할 때그 순종하라는 거죠 부모도 이제 부모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 자식들에게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한 살이라도 앞서서 믿고 깨달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칠 때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녀가 복 받는 길임. 그 이제 주님이 보장해 주신 오계명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가 어긴다고 해서. 그를 붙들어가지고 억지로 성공시키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어거지로 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 주님의 다스림을 나도 받아가면 나도 어거지로 안 된다는 걸 알죠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오래 참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고 주님이 주님께 호소하고 예, 주님께 간구해 가지고 바로 설수 있도록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으니까,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웃음> 이다 알지만 할례 받은 이스마엘이나 뭐 에서 이런 사람들도 다 제길 가버렸어요. 할례 받았는데, 할래 받았다고 다 구원 받았지. 마음의 할래를 못 받은 거야. 마음가족을 배지 않아. 아버지 말을 건성으로 알아 건성으로 알아 너는 그래. 그냥, 그냥 나는 내길 가는 거야. 그건 알지만 나는 현장에서는 내 뜻대로야. 이게 이러면 불순종의 아들을, 인물 스스로 자인하고 가는 거야. <웃음> 어기면 어기는데도 주님이 억지로 하시는 일이 없다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는 자녀들에게 교훈하기를 그것을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그냥하라 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였습니다 그리하면 나의 하나님, 나, 너의 하나님 나의 여화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은 다른 계명에서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주마 하는 약속은 안 하셨 안 하셨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약속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전제된 상태에서 공경하는 거죠. 그 뜻에 복종하는 거죠. 되지도 않는 소리, 저기, 요구하는 거를 맹종하고 가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이는 내가 땅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사람은 자기 부모가 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도할 때 순종한 까닭에 바로 잡혀서 자라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땅에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에게 선천적으로 한 가지 품성 어, 혹한 가지 경향을 주셨습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보호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간절한 요구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건 타락한 이후에도 남겨 저기 그 하나님의 형상에 희미한 내용 중에서도 남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식은 나중에 커서 암만 남봉꾼이 된다 할지라도 어렸을 동안에는 부모를 그리워하고 따르고 붙들고 매달리고 그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고 부모를 의지한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일반은 종이 그런 것들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일반은 종보다도 더 특별한 은혜를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이 참 복된 것이지 않습니까? 음. 현실적인, 현실적인 그런, 이거, 복에 대한 그 보장이 아니다. 영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약의 이스라엘 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시청각 교육을 하셨지만, 계시가 완성 다음에는 내게 그리 아니하셔도 뭐 구약에 그 내게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근데 내가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그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잖아요. <웃음> 그, 그, 희미한 계시의빛 아래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체이신 그리토를 머리로 직접 다스려 받아가는 존재들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종들과 상전의 관계로 확대를 합니다. 요약해보면, 내가 적어도 가족으로서 섬길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섬기라. 왜냐하면 내가 그 집의 종이지만, 그집 식구로서 맡은 일을 충실히 한다는 것을 곧 주를 섬기는, 충실히 한다는 건곧 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도는 노예제도를 철폐, 철폐한다고 처음부터 주창하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권의 존엄성이라든지 혹은 인명의 귀중성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잘 가르칩니다. 사도는 결국 노예도 상전도 하나님 앞에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진정한 상전은 하나님의 심을 명짐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교훈을 배우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나중에 사회적인 세력이 된다고 하면 노예제도는 자연스럽게 폐지될 것입니다. 제도상의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걸 단번에 두드려 부수고 혁명적인 일을 해서 천국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랑 원래 오랜 역사를 지낸 후 비로소 교훈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한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역사를 지어 나갈 때 점진적으로 깨닫고 생각하고 나, 나가야 하고 어, 또 음. 같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사회적인 세력을 이루어 퍼져나감으로써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의 사회에 심어주신 그런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이상의 예, 관계를 예표해주는 존재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장,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보이는 교회의 기초적인 단위로서 언제든지 건실한 세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가정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칼의 권세가 있어요. 잘못하면 매를 들고 채찍을 들고 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가서 바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서 바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정에서 그 칼의 권세를 받은 자로 마땅히 이 국가도 말해요. 국가도 칼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근데그 칼의 권세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착한 그 선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무법 천지가 되어버리니까 <웃음> 그러니까 교, 교회 핵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이렇게 가정은 그리토와 교회가 지내는 관계를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 몇 가지 중요한 관계에서 원형으로 그 모형으로 어, 드러낼 수 있고 또 가정은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지으셨고 또 그렇게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 그리스도와 교회가 지니는 관계를 가정이 또한 지니는 음, 어, 아 그리스도와 교회가 지니는 관계는 가정이 또한 지니는 첫째의 관계를 부부가 일신이 됐다는 관계로 나타냅니다. 하나란 라 부부와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이제 둘째 관계다.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부부간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가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경건한 후사를 낳아서 양육해야 될 그런 터전이 돼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들을 아주 주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거죠 남편이 그리스도적인 머리 역할을 할 경우 아내는 순종해야 된다. 이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부모의 그자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얼마나 책임 있게 행보를 행해야 되는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가정은 그거 자체가 교회의 중요한 핵으로서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랑이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거룩되고 목적이 있고 합리적일 때또 가정 안에서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가 가장 정당한 권위와 복종과 교훈과 또 교양을 받는 관계에 있으면서 정당하게 장성할 때 그런 가정을 많이 가지는 교회가 이제 교회의 은혜와 능력을 더 발휘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냥 단순히 그냥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는 교회가 진전하고 확장되고 완성돼 나가는데 뭘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죠 교회 핵으로서 그러니까 부단히 그 이제 부부관계 부자관계 또 사회 주와 종의 관계를 부단히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신령한 전투를 해나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더 충만해지게 서로 복종하는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께 받아서 넘치게 해서 이웃이 아내가 환, 환연히 하나님 앞에 아주 환영하게 빛나게 남편이 그렇게 빛나게 그렇게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 그럴 때, 이제, 이제, 혼인이 의미가 있고, 가정이 의미가 있고, 교회가 의미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